문제 풀이 자, 답 기록했습니다. 보세요. 일번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했죠. 소움 포타슘 펌프가 작동돼서 소장으로 능동 수송이 됩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차 능동 수송이었죠. 1차 능동이 아니고 소듐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포도당 흡수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운동할 때 근육의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ATP가 다 고갈됐어요. 그럼 그다음 가장 먼저 ATP를 제공해 줄수 있는 에너지 형태는 뭐냐? 답은 크레아틴 인산입니다. 크레아틴 인산. 자, 크레아틴 인산 그다음 다 썼다. 그다음 뭐가 써질까? 뭐가 써질까?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한 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근육의 주된 에너지 변화는 변화 순서는 앞쪽에서 2 번에서 ATP 제일 첨 미리 소비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ATP 다 고갈됐어. 그 다음 공급해 주는 것이 크레아틴 인산이었습니다. 자, 크레아틴 인산, 그 다음 공급해 주는 게 뭘까? 포도당, 포도당, 그리고 나서 뭐 지방산, 단백질은 언젠가는 이거 고갈되고 나면 은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밖에 뿐인 상황이. 될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크레아틴인산됐고 포도당 다 썼어 포도당 고갈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포도당 만들 수 있는 재료 모아가지고 포도당 만들어야지 그게 당 신생이잖아 그렇죠 당 신생 하고도 쓸수 있는 포도당 만들 수 있는거 다 고갈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지방산 캐톤체를 이용을 하잖아. 자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자 그다음 자4번 간에서 간 그랬습니다. 간에서 포도당 한 분자가 호기적 조건에서 완전 산화됐다. 그러면 ATP 몇몰 얻어 얻을 수 있냐? 혐기적 조건에서는 몇몰 얻을 수 있냐? 혐기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당 과정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해당 과정에서 ATP 2몰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호기적 조건이라는 것은 TCA 사이클로 이제 <웃음> 진행이 돼. TCA 사이클에서 완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TCA 사이클을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그랬습니다. 간, 심장, 신장 에서 얻을 수 있는 ATP 수가 30이었어요. 32였어요. 32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호기적 조건과 혐기적 조건은 얼마? 32대 2예요. 그러니까 16대 1이다. 이 말입니다. 자그 다음 다섯 번째 해당 과정에서 알돌라제 기질이 뭐냐. 알돌라제 기질이 3번 과당 162인산 6번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으로 반응되는 인산으로 되는 반응을 청매하는 효소와 필수인자는 뭐냐 효소 핵소키나제 그 다음 ATP 소비가 되죠 마그네슘 필요합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 7번 식사하고 4시간이 지났을 때 체내에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사용하는 것은 뭘까? 자, 이제 여기서는 벌써 4시간 지나가지고 응? 포도당 거의 대부분 고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형태가 뭐가 있어요? 글라이코겐 있잖아. 글라이코겐 있는데 간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은 혈당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겐는 어때요? 혈당 공급원이 될 수가 없었죠. 왜? 이유가 뭘까요? 뒤쪽에 또 문제 물었죠. 8번 식품에서 원소 중 산을 형성하는 원소는 자 산을 형성하냐 염기, 알카리를 형성하냐 그러니까, 뭐, 산성 식품이냐, 알카리성 식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산은 여러분들, 비금속 원소들은 산을 형성합니다. 비금속. 금속 원소들은 염기를 형성합니다. 자, 여기서, 인은, 인이 산화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인산이 만들어지잖아. 인산, 그렇죠. 질소는 암모니아 만들어지고 그 다음 더 산화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질산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 소, 나트륨, 가륨 이런 것들은 전부 염기성 물질을 됩니다. pH가 7 이상 나오는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을 형성하는 원소, 비금속 원소, 그 다음 염기성, 알카리성을 형성하는 이 금속 원소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그 다음 9번에 pH 문제입니다. OH, 그 하이드록셀기, 수산기의 몰 농도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몰이다. 이때 pH는 얼마이냐? 완전 천번 문제예요? 아니죠? 물의 이온화가 Kw값이 얼마입니까? 물의 이온화, Kw값이. 물의 이온화 이온화 상수 자 K W W는 워터 약자입니다. K W는 얼마? 자 수소 이온의 프로톤의 몰농도 곱하기 하이드록사이드 수산 이온의 몰농도. 자, 이 곱한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성 몰입니다. 10에 마이너스 14성 값인데,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여기에 pH 적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로그를 씌우고, 그렇죠? 여기에 로그를 씌우고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붙이면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앞으로 떨어져 나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14가 됩니다. 14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부분이 pH값이고 그렇죠. pH값이고 이 부분이 POH값입니다. POH 그러니까 pH, POH 더하면 14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산화 이온이 10에 마이너스 12성몰이다 얘기는 POH값이 얼마다는 얘기예요. 12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pH는 얼마냐? 14에 12 빼면 pH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pH와 POH, 뭐 PKA 이런 값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10번. 단당류 3개에서 10개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장작용을 하는 당질은 뭐냐?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 그러는 소당류. 말, 우리말로 하면 소당류. 당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세 뭐, 이렇게 세 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영어로 오리고당류, 우리말로는 소당류 이렇게 부르는 물질들이다. 그 다음 11번, 글라이코겐의 생성과 분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2차 전령원 관여하는 2차 전령원사이클릭 c a m p 사이클릭 a m p 그 다음 12번 당 신생 과정에서 ATP가 필요한 과정은, ATP 필요한 과정 1번 피루브 산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 만드는 과정에 에너지 필요하다. 다음 ox로 정답을 기록하세요. 세포는 세포막인 인지질.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으로 구분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이중막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단일 막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지.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중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인지질 이중층과 이중막은 달라요. 막이 두 개단 얘기예요. 그 다음, 핵막과 미토콘드리아에는 유전정보인 DNA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핵 속에 DNA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미토콘드리아 DNA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호흡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포도당의 반응식을 완성하세요. C6H12O6 산소 O2 그다음 CO2 H2 자, 탄소 좌측 반응 전 우측 반응 후 탄소 수소 산소 개수가 맞춰지면은 맞춰지도록 반응식을 만들면 돼요. 자, 만들어졌습니까? 탄소 6개 있습니다. 우측에 탄소 있는 것은 CO2뿐이에요. 그럼 여기에 CO2의 탄소가 몇개 필요하냐? 6몰, 6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탄소는 좌우측 6개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 수소 보세요. 수소 원자 12개 있습니다. 수소 들어있는 것은 H2O 물 분자입니다. 물에 수소 H2 둘 있으니까, 여기에 12개 있으니까, 6몰이 6이, 6몰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남았는 건 산소가 남았죠. 산소, 자, 전체, 우측에, 여섯 분자 CO2, 여섯 분자 H2O, 산소, 6 곱하기 2, 12, 플러스 6, 18개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좌측에 보세요. 18개 중에 6개는 포도당에서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12개만 남죠. 12개 남으려면은 여기에 오토산소 분자가 6분자가 소비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뇌 골격근에는 30 ATP, 간, 심장, 신장에 32 ATP가 얻어집니다. 자, 호흡계수 완성했죠. 그 다음, 호흡계수식을 완성하세요. 호흡계수는 바로 호흡으로 섭취한 산소 양 분해, CO2, 이산화탄소 뿜어내는,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양.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CO2 양 나누기 O2. 그러니까, 양이라고 그러면, 몰수입니다, 여기. 몰수. 자, 호흡계수, 식을 구하, 식을 쓰세요. 그 다음, 15번 문제에서, 다시 말해서, 포도당의 호흡계수를 구하면은, 자, 그대로 적용하면은, 6CO2 나누기 6O2. 그러니까, 포도당의 호흡계수는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탄수화물의 포도당의 호흡계수 1이다. 단백질 지방의 호흡계수는 얼마일까? 1보다 작은 값입니다. 얼마일까? 계산,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탄수화물 호흡계수 포도당 1, 단백질은 얼마예요? 지방은 얼마 나와요? 지금 답이 안, 안 되죠? 거기 문제 만들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호흡계수, 식을 한번 써보시고 값을 구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다음,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몇 단계, 열 단계 반응을 거쳐 최종 생성물은 피로부산이다. 맞습니다. 피로부산 그 다음 여기 에너지도 나오고 그 다음 당신생 반응은 다시 말해서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 이 당신생 반응을 위해서는 6ATP가 소모됩니다. 맞습니다. 정확게 4 ATP 플러스 2 GTP입니다. 그죠? 근데 6 ATP. GTP는 ATP와 같은 에너지 양이다. 그 다음, 자, 19번 문제. 근육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이 분해되어 혈당원이 될수 없다. 글라이코겐이 분해되더라도 그 근육 속에서는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을 있으나, 혈당원, 다시 말해서, 피로 공급해줄 수 있는 포도당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효소가 없기 때문인가? 답. 기억납니까? 네. 자, 이겁니다. 자, 피로부산이, 요 위쪽에 글루코즈가 이와 같이 피로부산까지 내려오는 이 단계가 지금 해당 과정이고, 이제 역으로 올라갑니다. 역으로. 피로부산에서 포도당 글루코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 때 특히 1, 3, 10. 1, 3, 10. 이세 단계의 비가역 반응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을 좀 합시다 얘기가 됐을거예요자 피로부산이 ATP 공급받아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GTP에너지 받아서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이 되고 쭉 올라가서 올라가서 첫번째 단계 글루코즈 6인산이 글루코즈가 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글루코즈 6인산 가수분의 효소가 작동이 돼야됩니다 그런데 근육에서는 이 가수분의 효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에서는 존재한데 그래서 글루코즈 6인산은 포도당을 글루코즈를 만들지 못한다. 그 이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근육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은 혈당원이 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됐죠? 그다음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 산화돼서 생성되는 ATP 수를 이렇게 뇌골격근 30 ATP, 간 심장 신장 32 ATP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 만들어질 때그 다음 TCA 사이클 돌았을 때 각각 얼마씩 얻어지냐 이거 머릿속에 꼭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페이지 여러분 교재에 찾아서 자이 부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합시다 What? <smart noise>